12제 12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말씀 암송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복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탈 부인 5장3제다4스제 시신들은 요불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태행고시 탐은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통들은 요불러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탐은 비더 안웨이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원로들은 요후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탐은 비 정수오디 두.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지거무이들은요후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왜냐하면 탐은 비더 바우주. 그들은 반드시 배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렌시렌들은요 훌러. 극률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탐은 비멍 렌슈.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극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칭신들은 요 훌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탐은 비이 지션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실은 허무들은 요불러, 사람을 함혹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웨 타므비 청웨이, 샨더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이이 쇼피포들은 요불러, 의를 위하여 피팍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웨이 태은 곳을 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을 복습을 했고요. 자 오늘은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런루인워루마님은비포님믄 니에 쩌우 거양 화이화 휘빵니믄 니는 쥐 요풀어 자, 우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루마라는 뜻은 욕하다, 루마, 욕을 퍼붓다 이런 뜻입니다. 루마, 루마. 자, 우리 여기서 른루 루. 지금 루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만 어, 중국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배우겠습니다츠츠시르 시와르는 마찰음이기 때문에 건설음이지만 혀를 경구에 붙이지 않고 살짝 들어 올려서 경구개 근처에 갖다 놓고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시하고 르가 건설음 중에서 그런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른 른혀 끝을 경구의 쪽에 갖다, 가까이 갖다 놓고요. 른 루어 루어 루루 루마 루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루마는 욕을 퍼붓다라는 뜻이고요. 비포 비포는 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비포 비도 양수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두 개를 붙이고 비 비는 여기 무기음이고요, 포는 유기음이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포 비포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비포님은 비포는 피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면 사람이 른 사람이 루어 만약에 인워 예수님이 겠죠 워 예수님 때문에 인워 나 때문에 루마님은 너희들을 욕하고 비포님은 너희들을 피박한다면 루어는 어떤, 만약에 뭐가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피박한다면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니에 쪼오 니에 오는 날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니에 오 니에 오 니에 할때이엔 자도, 어, 더터으르더터으르 설첨은 비음입니다. 그래서, 어, 혀를, 치조 가까이에 붙여야 됩니다. 꼭 붙이시고 혀끝을 치조에 붙이셔서 비염을 내야 됩니다. 니에 니에 그리고 자오 자오는 지는 설치염입니다. 그래서 이빨 뒤쪽 앞니와 앞니와 아랫니를 붙였을 때아랫니 그 뒤쪽 가까이에 혀끝을 대고 힘을 주면서 자오, 자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에저, 네 니에저, 니에저 네네 날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날조하다 니에저, 네 그양, 화이화. 사성 4성이올 때는 앞쪽 4성을반 사성으로 해서 살짝 반 정도만 소리를 내주시고 뒤에는 길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 그양, 그양, 화이화, 화이화. 그양화이화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양화이화 그양화이화 자 날조하는데 뭘 날조하냐면은 각양의 화이화 화이화는 악담 나쁜 말을 말합니다 화이는 나쁘다는 뜻이죠 화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말 그래서 악담을 말합니다 험담 화이화 각종 각양의 각양의 나쁜 말을 날조하고 니에 쩝 날조하고 후이빵 후이빵이라는 말은 회방하다 방해하다 너희를 비방하다 후이빵 후이빵 너희를 비방할 때 님은 지우 요플러 님은 지우 요러 너희에게 요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루어 루어 루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어곧 바로 라는 뜻입니다 강조해 주는 거죠 동사 요, 요 앞에 조금 더 강조해 줘서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우요 훌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어라는 가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루어 지우 이 꾸딩다 앞입니다앞 문장에서 루어라는 이 단어가 왔다면 동사 앞에 지우 그렇다면 그렇 지우요 동사라고 해서 이게 어 가정문에서 쓰이는 이게 고정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기억해두시고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에자 오그양 화이화, 각양의 나쁜 말로, 나쁜 말로 날조하고, 후이빵님은 너희들을 비방하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럴 때, 님은 주유훌러 너희에게 복이 있다. 런누워인워 루마님은, 비포님은, 뉘조 각양 화이화, 훼방님은, 님은 주요훌러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비박하고 각종의 악담으로 흠, 악한 말로 너희에게 날조하고 너희를 비방할 때 그럴 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당 환시快乐因为你们在天上的赏赐是大的在你们以前的先知人也是 저양비포 다음은 자, 잉당. 잉당은 반드시 응당 응당 몸을 해야 한다. 반드시 몸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음, 사람들이 밥, 해하고 핍박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환시, 환시, 환시는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환시, 기뻐하다. 환시, 환희快乐快乐도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환희,快乐, 즐겁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인간 반드시 환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因为你们在天上的상赐너희들이在天上的상赐 천국에서의 상처는 상급, 상, 주는 상을 말합니다. 상赐, 상赐, 상을 주다, 혹은 상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在天上的상赐你们在天上的상赐 우리 우리가 하늘에서 天上的 하늘 나라에서 받는 상이 是大的, 是大的, 크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是什么什么的는 강조 부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는 大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님은 짜이 티엔 썅드 션 칠스 다드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피팍을 받고 헌담을 받을 때 오히려 하늘에 있는 상이 크기 때문이다.이런 뜻입니다.그리고 짜이 님은 이치엔 드신 즈 이치엔 이전이란 뜻입니다이치이치이치은 이친, 이친, 삼성 이성이죠이치 읽으실 때주의하시고요이치 이전에. 이전에 시엔즈 시엔즈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시엔즈 시엔즈 자 우리 시엔즈도 여기 파, 마찰음이기 때문에요. 시옷은 어, 붙이면 안 되고요. 주츠슈 이거는 파열음이기 때문에 혀, 경국에 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엔즈 cnj, 혀면, 음, 음, 혀면을 경구개에 붙이지 말고, 공기가 통하도록 혀면을 살짝 음, 가까이 두고요. 그 다음에, 주는 파처럼이기 때문에 혀끝을 경구개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면과 혀끝이죠. 그래서, cnj, c n 혀가 쭉 폈다가 약간 혀끝을 이렇게 또 뒤로 혀를 뒤로 당기면서 혀끝을 겨이 경국에 대야 됩니다. 시엔즈, 시엔즈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시엔즈, 이젠 더시즈 자이 以前 이젠 더즈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이, 人也是这样 e 예수저양 t 포 탐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마찬가지로 저양, 이렇게 비 e f o 은 그들을 피파 하였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님은 시엔즈, 님은 이치앤, 너희들, 이전에 시엔즈 선지자들 때에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들을 피파 하였다. 피파 하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저양은 이렇게라는 뜻이고요. 비포는 피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비포는 아까 배웠지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应当欢喜快乐, 因为你们在天上的赏赐是大的, 在你们以前的先知 人也是这样 비포 他们应当欢喜快乐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인위 왜냐하면 이문자의 태생의 상태. 당신들의 하늘에 있는 상급이 스타드 크기 때문입니다. 짜이님은 이젠드시엔즈. 당신들의 너희들의 이전의 선지자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 저양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그들을 비포 e 은 그들을 피팍하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상으로 마태복음, 팔복음과 산상복음과 어,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암송이 11절, 12절은 꼭 암송하지 않으셔도 전체 산상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술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팔복 말고 그 다음에 산상복음의 다음 내용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